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읽을 책은 나폴레옹 힐이 대학에서 강의한 성공학 도트 1이라는 책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지었고, 나머니님이 옮겼습니다. 출판사는 독일미디어에서 나온 책이구요. 어, 당시에 오래된 책인데, 어, 9,5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음... 초판 인쇄는 2002년도 10년이 훌쩍 넘은 책이고요이 음... 책에서 음... 제 마음에 와닿은 그런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상력을 개발하고 많이 사용할 때 비로소 당신 자신을 더욱 유능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 마스터마인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다음 강의 노트 1 명확한 목표 인생을 전환할 꿈꾸는다는 변화를 줍니다. 강의 노트 2 자신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강의 노트에서는 저주관은 습관. 네 번째 강의 노트에서는 자발성과 리더십. 그리고 강의 노트 다섯 번째에서는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섯 번째에서는 열정에 대해서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이 사진은 음, 마스터마인드 3인방의 미팅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 맨 오른쪽이 유명한 헬리포드 그리고 왼쪽이 피어스터 오른쪽 더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액슨입니다. 저자는 그들이 구입한 것은 보험 세일즈맨의 부침성 있는 성품이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사람들 중에서 열의 아홉은 사실 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구입하는 것은 보험 세일즈 맨 영업사원의 성품을 보고 보험을 구매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음... 또 다른 지식은 지식은 파워는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하나는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므로써 발전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식을 조화하고 분류함으로써 발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인간의 두뇌는 전개 배터리처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소모되거나 고갈되기 마련이다. 사람의 두뇌는 고갈된 상태에 놓였을때 재충전이 필요하게 되며 한층 활력 있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재충전이 가능해진다. 순수한 애정으로 결합한 남녀 사이의 성적인 접촉은 재충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극제 중 하나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남녀 사이의 접촉도. 포드 에디슨. 파이어스톤이 오랫동안 절친한 사이로 지냈고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내어 함께 숲속을 거닐면서 명상과 휴식을 즐겼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스윗이 많이 지내는 모양이다. 그리고 각자가 속해 있는 업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심사를 놓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는 목적하에 만든 모임이었다. 이까얘기세 분이 그렇다는 거고요. 주화를 이루는 첫 번째 근본 요건은 바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주화를 이룰 수 없고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구성원들을 마찰 없이 주어진 목표를 향해 하나로 단계로 화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결시키고 화합시키는 일이 리더의 중요한 복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를 낸다거나 자제력을 잃은 내색은 전혀 하지 말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줄도 알아야 한다. 성공적인 지도자라면 그렇게 할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되게 유명한 일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헨리포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방금 던진 질문과 그 밖에 준비해놓은 모든 어리석은 질문에 내가 정말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짚어드리겠소이다. 내이 손가락으로 사무실 책상에 일렬로 박힌 버튼 중 어느 하나만 누르면 당신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든 그에 대해 완벽하게 대답해줄 사람을 나는 당장이라도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단 말이오. 그런데도 내가 여기에 앉아. 계속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지식은 있으나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헬리코드의 일화를 뒷받침해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을 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다만 상상력과 자신감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례인데 100명의 미래 고객 명단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래의 고객들에게 우편 엽서를 보내고 최소한 하루에 10명씩 직접 고객을 찾아다녔다 라고 합니다. 어, 하루에 10명씩 고객을 찾아다녔다. 가능했을까요? 자 이제 명확한 목표에 대한 부분이 나오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내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독관, 회계사, 연구원 등 모두들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의 마음은 정해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조화로운 협력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지. 바로 그런 정신이 내게 돈을 벌어다주는 원동력이라고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카네기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그가 가진 가장 뛰어난 자질은 다른 사람에게 의욕과 활기를 불어넣는 능력이다. 눈에 띄는 문장이라서 드렸습니다. 음, 마스터 마인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단합된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분류된 5퍼센트만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 가장 좋아하는 일 하면서 실패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 행동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는 생각에 맞추어 걷더라 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더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그는 이뤄낼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봐야 미미한 수준의 그치지만 다른 산업과의 연합 원리를 적용했을 때그 결과는 무하는 뭐 것이 된다. 즉 혼자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합을 해야 큰 것을 이뤄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고 명확한 목표를 갖고 일하는 습관. 이두 가지는 성공을 이루는 필수 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확한 목표를 가슴에 심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 양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저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의 열망을 분석해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얻고 싶은지 왜 원하는지 얻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단계는 우리 인생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글로 적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협조가 가능한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연합의 구성원이 옆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성의시라고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아무리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을 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 그얘견이 맞습니다, 저자님. 어, 주변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신감에 대한 문니다 여자는 자신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라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음. 남자의 심리에 대한 재미난 문장인데요. 누군가 내 여인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성의 심리에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미난 문장입니다. 남자들의 이런 심가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이죠내 여자를 뺏길 것 같다라는 그래서 질투를 하는 걸까요? 여기 또 재미난 문장이 있습니다. 즉, 가난과 노세에 대한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과중하게 몰아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중도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린 아이가 돈 많은 부모를 만났을 때의 가장 큰 해악은 무의도식과 자신감의 상실로 빠져버리는 예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자식을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살아야 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큰 장애를 안겨주는 것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재미난 문장이 또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매일 아침 자신감에 가득 차서 일터로 출발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들을 땐 아내들이 남편들의 의욕을 붙돋아 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라는 뜻을 좀더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비단 아내만 그래야 되나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맞벌이도 많고. 나는 기도의 힘을 믿기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나를 믿어주지 않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법이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변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의 상세한 계획을 세운 다음 글로 적어놓는다. 나는 성실과 정의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재물 또는 지휘도 오래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헬리포드는 자기 자신을 믿고 그 믿음을 명확한 목표로 발전시킨 다 그것을 명확한 계획으로 든든히 뒷받침했기에 거대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명확한 목표, 즉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잠재하고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결심이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일에서 더 크게 성공해 가고 있다. 라는 문장을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는 절대 신경 쓰지 말라. 본인의 음, 주장이 말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왜 알아냈는지 알아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다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화 파랑새를 보면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즉 눈앞에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손에 쥐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네,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운명의 신은 이렇게 단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 어리석도다, 어리석어. 너희들은 하고도 불평하고 하지 않고도 불평하는구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지속되는 행복이란 오직 이루지 못한 대상을 추구할 때 느끼는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기대와 환상이 현실보다 더 달콤하지 않은가. 서해, 설교의 주제는 기회를 먼데서 찾을 필요가 없고, 현재에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담장 밖의 풀이 교회 마당의 풀보다 더 풀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다. 3. 장저 중원의 습관. 더 많이 벌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모든 수입에서 정확한 분량을 떼어 저축함으로써 마음속의 모든 한계를 제거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하자는 말이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라. 자기 한도를 넘어서는 빚을 지는 순간 누에의 굴레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먼저 외상으로 물건을 사들인 습관을 중단하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경제적인 자립을 원한다면 소비 대신 저축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매년 기업 도산율로엄청나게많은데 대부분 결정적인 이유가 비상시 쓸 예비 자본이 없어서이다. 예비 자금을 마련해놓는 것은 성공적인 기업 운영은 물론 인생의 목표량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미일 5달러를 자금할 때 10년 후에 그 총액이 얼마나 될지 보여주는 도표를 하나 작성해서 매일 들여다보는 거울에 붙여두기 바란다 목표를 어, 시각화하라니죠. 자기가 보는 모든 수입에 정확히 비례하여 정확한 금액을 저축할 때 경제적인 자립을 보장받는 것이다. 계속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재미난이라고 했습니다. 어, 저는 모닝스타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첫째 주에는 하루에 1달러씩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쯤 재기대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둘째 주부터 하루에 3달러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계속 제가 기대에 맞춰드린다면 세째주부터하루 6달러로 하고 그렇게 해서 주급 50달러까지 승급하는 걸로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직원이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한다면 당장 뽑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겠죠. 모든 대표이사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 음, 성실하다고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가진 돈을 관리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가로 판단하는 것이다. 네, 길모퉁이를 돌때마다 기회는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그 기회는 저축하는 습관을 통해 돈을 마련해 놓은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라 것이다. 저축의 중요성입니다. 상당의 수준의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유는 불가능해집니다. 경제적 자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섹스피어가쓴 글입니다. 빌리는 사람도 빌려주는 사람도 되지 말라. 빚이랑 자기 자신과 친구 모두를 잃게 하는 것이다. 네번째, 자발성과 리더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엘버트 하우드는 자발성을 행위에 대해서 나온 과 같이 설명했다. 세상은 딱한 사람에게만 돈과 명예 양면에 있어서 큰 몫을 챙겨준다. 바로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일하는 사람한테 돈과 명예를 준다의는입니다 내가 할 일이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2만 5천 달러를 지원해줄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 기획을 제공해 드리고 동시에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귀하가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일로 미루다 보면 지난주에 했야할 일이 작년이 되고 내년 전에 될 것이 되고 만다. 미루지 말라라 행복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타인에게 먼저 내 것을 내주는 길 뿐이다. 어떤 분야든지 일인자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경쟁과 질투, 대중의 이목이 다 따라붙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시기심 앞에 무릎을 꿇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타인의 도움과 협력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법으로 사는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협력, 즉 마스터 마인드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중대의에 대해 참모나 보들보다 환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대우들이 먹는 음식이라면 취사 반장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귀관들한테 맡겨진 업무만 파기, 파고들지 말고 두 계급 위선에 사는 일까지정통야대다 회사로 치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대리들이 대리들 업무만 파고들지 말고 두 계급 위에 과장 차장 업무까지 정통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교는 알고 있는 사실 정확하고도 유머러스하게 당황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 가장 힘든 일과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 아침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고 밤에는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CEO들이 사장들이 힘들죠. 네, 계속 나옵니다.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관들 자신의 돈을 써야 할 수도 있다. 보통 그런 돈은 언제고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손익을 따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기관들 자신의 먹을 것을 챙기기 이전에 부하들을 챙겨주고, 부하, 귀관들의 잠자리를 살피기 전에 부하들의 잠자를 살피한다. 언제까지나 부하들 모두를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 부하들에게 기회를 주라. 받기만 하고 줄 줄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기생충이다. 병사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싶다고 받고 싶은 만큼 똑같은 존경심을 갖고 그들을 대하라.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비해 공부를 해두어. 그런 상황에 대처할 전략과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다. 부하들의 사기를 도둔답시고 그들 앞에서 경솔한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가볍게 보이지 말란 얘기죠. 본모습관은 땀판인 사람들도 많다.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볼 줄 알아야 한다. 지도장은 명확한 목표, 목표를 목표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주도 면밀한 계획과 자발적인 실천이 없다면 명확한 목표는 결코 쉬운 일이지 않는다 자발적인 사람이 되려면 명확한 목표를 향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적극적이고 건축이 개출차근는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중요한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체로 모아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쁜 부분으로 나누어 볼때 한결 손쉬워진다. 그러므로 상상력의 최고 장점은 모두 문제들을 조각조각 나누어 본 다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문화,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자발성과 리더십, 상상력, 자신감, 명확한 목표가 반드시 동원되어야 한다. 왜 인간은 짧은 인생을 더없는 다툼에 바치며 허비하는 것일까? 누군가와 불싸움을 벌이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그 대신에 손을 내밀어 악수를 주마라. 싸울 필요가 없다니 그죠. 네 마지막 다섯 장인가요? 상상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상력이란 기존의 아이디어와 사실을 새롭게 조합하여 새롭게 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먼저 그러한 자질을 창조하고 그것을 가졌다고 믿지 않으면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갖지 못할 것이고 자신감을 갖지 못할 것이며 자발성과 리더십 역시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상상력만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컨트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미꾸라지, 조직의 미꾸라지에 대한 문장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든 고용주든 일터에서 그런 불만을 참아내지 못하면 그런 마음가짐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감지되고 그 결과 불신과 의심이 번지면 조화는 깨지는 것이다. 자신의 계획을 실으로 옮길 때 조화의 정신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원을 잘 뽑았다는 직원. 한해기님도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현실로 옮기는 데꼭 필요한 경험과 비전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람들을 찾아서 곁에 두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는 데만 집중했고 그런 다음 홍보별을 달성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다 직원 취향에 대해 주로써 여기로 한번해겠습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올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은 주는 아이디 새로운 조합으로 재비열한 것이며 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모든 불운이나 공격은 황금의 기회를 향해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 자신의 상상력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상상력을 갖춘 사람과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혼자 할수 있는 것은 없다란 얘기입니다.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고용주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일에 능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다. 그죠? 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능통할 수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능한 셀즈맨에 대해서 얘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파는 상품과 서비스의 장점을 상상력을 통해 꽤 들어본다. 셀즈맨이란 자기가 하는 일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기가 셀즈맨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으면 될 거는 고객이 알아차리겠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물건을 사지 않겠죠.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주지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모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주지사 입장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비의 석방을 승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렇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가 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성에 대한 부분이죠. 인간은 자기한테 이득이 있을 때만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인다. 그쵸. 어, 나 자신한테 이익이 있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늘 상대방의 이득을 분명히 확인시킴으로써 설득해 나가고 자신의 이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이다. 지금 내 내 이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여는 역품을 만나야 하늘 높이 솟아 오른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는 절대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 먼저 생각해 볼 문장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연구해야 한다. 즉, 내가 고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를 공리해보야 항상 역지사지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확한 목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한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껏 응석을 부리며 자라서 망나니가 된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게 만들면 개과 천선하여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상품을 마음에 들어하는지 관찰한 다음에 그 상품에 판매를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고객의 개성을 연구하고 그 개성에 딱 맞는 상품을 권하면 고객들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품의 서비스나 장식이 비싼 값어치를 할 정도로 만족스럽다면 그 비용에는 대부분 불평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비싼 값에 대해 엉성한 서비스를 받을 때이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매우 좋아한다. 낡고 우중충한 것보다는 깔끔한 새것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 상상력을 결합시킬 때성공은 훨씬 더 빨리 눈앞에 다가올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인가요? 진짜로 6장 6장 열정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정은 목표를 향해 행동을 촉구하는 강한 추진력인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추종자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열정은 신체적으로는 활력을 주고 정신적으로는 적극성을 발전시키는 운동입니다. 열정을 개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장 좋아하는 일 함으로써 열정을 시작되는 것이다. 장하고 싶은 일을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인간이 노력을 기울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 때문이다. 행복이란 성공을 바라는 희망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마음 상태이다. 인생의 명확한 목표에는 열정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당신이 팔고 있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 상태는 목소리 톤에 의해 듣는 사람 모두에게 분명히 전달된다. 항상 세일즈가 실패하는 이유는 고객이 마음을 열기도 전에 판매를 시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만약에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어떤 일을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절대 수락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통하긴 하지만 이득이 제삼자에게 돌아갈 어떤 일을 부탁한다면 혼쾌히 수락하고 나올 것이다. 당신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목소리의 통과 매너가 영원히 인상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속에 당신의 진지함, 정직, 성실성이 담겨있기 때문이고 그런 태도는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명확한 목표를 분명하고 강렬하게 글로 적는 것이다. 당신의 명확한 목표를 매일 잠들기 전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 달성했다고 확신하며 읽어라. 당신 속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가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할 때까지 읽어라. 열정을 만들어내는 자극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때, 그리고 열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과 접촉할 때, 건강이 좋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그때 열정이 만들어진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이 흐르는 외모는 어디를 가든지 늘 주먹을 들게 되어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니다 부야미 흐르는 외만은움을 청해할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준다. 옷장에는 어떤 어... 어떤 분에 대한 얘긴데 사례입니다. 어떤 분의 옷장을 보니까 서른벌 정도의 정량이 갖춰져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입기 위해서 그렇게. 갖춰 놨고 그리고 또 그는 같은 옷을 결코 이틀 연달아서 입지 않았다라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음악과 미술에서 영감을 얻는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씩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원대한 성공을 향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비비 꼬이게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모든 사람들을 그 울타리 밖에 두도록 만든다. 또한 더 이상 필요도 없고 쓸지도 않을 돈을 자꾸만 쌓아두게 만들고 동료의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짜내도록 부추긴다. 타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안의 성공의 씨앗은 결코 심을 수 없다.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나 자신을 나 스스로 사람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질투라는 광기에서 자유롭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믿고 살라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